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 사랑하는 엉덩이 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에요 오늘은 2020년 3월 5일 바로 제 생일입니다 <웃음> 이제 3월 5일 지금 저녁이 되어가는 중이고 오늘 홍대에서 이제 파티룸 잡고 애들과 한번 광란의 파티를 즐기기로 했는데 어 어제 새벽 12시부터 오늘 밤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홍대에 미리 가서 친구와 먼저 양주를 사두기로 했습니다 파티룸에 양주 좀 세팅해놓고 아주 그냥 뜨겁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쉣 지훈! 유지훈! 유지훈! 멋있게 하고 오는구만 뭐야 로령이도 같이 있었어? 이렇게 뛰어오는 거봐야 진짜 왜 이렇게 넓어? 나이스 나이스 밖에안네 근데 진짜 편의점이랑 다를 게 없는 홈플러스 여긴 진짜 홈 마이너스야 오야 이거, 이거 멋있다 왜 이렇게 커이는 저거 존나 센 거야 30도짜리야 형 어. 양주 아니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다를 바 없지 몇떠야어 도냐고 시게 <웃음> <쉽게> 말하잖아 <않아.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써있지 이 30도짜리 소주로 가? 얘 1.8리도야 <웃음> 난, 난 나쁘지 않다 봐 이게 그냥 이게 보드카야 보드카 솔직히 다를 걸 없어 응 맛있던데. 내가 옛날 먹었던 와인은 그냥 소주랑 다를 게 없었어 거의 <웃음> 아 그럼 진짜 개 십싹으로 먹었나 보다 그리고 토니거터를 좀 사오라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엉덩이 생일 축하합니다. 발 어디서 하면 돼 발? 진짜, 진짜, 포즈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가 어. 앵글 봐야겠다. <서문자> <사슴�> 오. 여기서 <웃음> <Crystal> 뭐 하시죠? 기길 이렇게 좋해 야, 여기까지. 에잇! 야! 야! <웃음> 야! 야! 야! 에잇! 아아 으아! 으네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디렉팅까지.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와우.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배우 목소리도> 어서 오세요. <웃음> 한세시간 지각하셨네요. 저희 이제 이제 술 달릴 건데. <목소리도> 신나는 재즈 버전, 어, 감미로운 재즈 버전, 로맨틱 아, 피아노 버전. 좋아, 좋아. 오르구, 오르골 버전. <목소리도> 생일, 재즈 버전. 아니, 생일, 예. 생일 축하 노 아니 생일 축하. 오! 이 생일 축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아아아아 으아! 아아아아아아 생일 네, 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다 <웃음> <웃음> 얼굴 봐봐 여기 <웃음> 진짜 진짜 할줄는데 내가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대박. 대박. 웃음> 개방아줄까? 새끼 <웃음> <웃음> 진짜 할것 <진지할> 같아 <웃음> 개방아줄까? 음. <웃음> 케이크도 먹고 족발도 먹고 합시다 이제 선물 줘 이제 어? 선물 증정식? 어, 선 증정 증정 증정식, 증정식?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어. 팬티, 가 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속옷 브랜드잖아 남자 브랜드 게잘 알지? 응? 오케이. 원래 커플 사주려 했는데 여자친구 속옷 사이즈로 여자친구 속옷 사이즈로 그래. 그래. 제 여자친구 속옷 사이즈 비밀이죠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지금 입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야 입자 지금 입고 나와 이거 까봐도 되나요? 되나? 까봐도 네, 되나요? 되나? 아두 아, 아, 아, 아, 개예요 두개 사이즈를 몰라도 두, 아, 두 개야 아우 씨야 너무 귀여운데? 그렇지 사이즈 맞을 거 같아 인기가 많대 좀안 작아 보이는데? 한 번밖에 안되는 괜찮은데? 맞을 거 같아 아, 아, 아, 니다 오야, 진짜 괜찮다. 나랑, 나랑 정우랑 신발이요? 아니 이상거 있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특별한 거야 좀. 오, 아니 오. 뭐. 와. 진짜 이 진짜요? 태극 게이비션이라고. 와, 예쁘다 우리 뭔가 싸겠다고. 와, 와. 쁘다이야이 어. 어. 260이야? 어, 그거 진짜? 패 패넘어? 쁘다 근데. 태 게이. 저랑 맹정우랑 저는. 이거 아, 봐. 와. 와. 이거 봐. 지거 바로, 입어봐. 바로 안 입어. 봐거 근데 나 이거 코에 이거 묻어 있는데 괜찮나? 어. 어 안묻게 해. 탈아코로타타줘 어, 핥아. 아, 아, <웃음> 진짜 하늘줘. 예쁜데? 아, 이거 이거야? 예쁘네. 그럼 이거 벗고 입어야 되잖아. 관심 <웃음> 없어요. 아, 네나 벗고 싶어 가지고. 그럼 그냥 벗어. 어, 아, 벗어. 뭐 어때? 벗어. 벗어.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 아개 아니, 요 아니, 아직, 아직 아니, 아아 <웃음> 아니, 아니, 뭐, 어, 저, 아니, 변태 그래.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어니들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무니 아니, 아니, 같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쉐! 오 쉐! 거기 직원분이 진짜 딱한 말씀만 하셨어요. <웃음> 위아래로 온다고. <웃음> uh, 와! 근데 잘 쓰면 계속 아 이거 그 광살이 사람이야? 책을 바로 바로 바로 네. 해. <웃음> 네, 아니 진짜 아니야. <웃음> 두개안될 거는 뜯어야 돼요 이거? 어, 위에 거 이거, 하나, 아래 하나 뜯어도 되네 이거? 으로 해. 나는 영동이의 영동카 에디션. 오! 자동차? 다섯 사를이는 거지? 사이드미러에 붙여. 아! 귀엽다. 나영둥이랑잘 어울리지. 어, ])(웃음> <웃음> 좋아요, 좋습니다, 좋고요. 도이스토리 <��cuzhave> 매달려 있는 거. 와. 구 카메라 내 뒤에 두면은 구 카메라 이러고 있어요. 진짜요? 돌. 이기 있는 거죠, 박기. 미진 진짜. 자, 자. 다시. 생일이 언제였는데?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한 잔에 두 잔에 김영아동 반타임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아, 영동이 생일파티에 초대했는데 13명 초대했는데 정확히 13명이 한 번에 다 와줬습니다 아 네, 맡겨야지.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씨. 제가 영둥이와, 영둥아 하면은, 생이 축하에는 너무 식상하니까, 영둥이 하면은 구독 외쳐주세요. 네! 에이. 자, 영둥이! 근데 나는 진짜 섭섭해 이런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 이이게 뭐야 <웃음> <나도> 이거 <이게>. 하나? 뭐야? 하나? <웃음> 요오 <저> 건더기 다 <웃음> 먹어야 돼요? 네. 와. 어, 진짜 <웃음> 이거 하나? 이나 아, 근데 근데 이거 하 아, 이거 아, 아, 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나 이거 나이나나이나나 진짜 할것 준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준비해? 웃음> <웃음> 같아. 나 어디? 아! 우리 저기다가는 첫 번째 잔 클리어 그 뒤에는 어떻게 한 번? 아니,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첫 번째 먹는 게 그나마 맛있었어 근데 두 번째 잔 비주얼 빨리 노래 틀어! 생일 축하합니다 해!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니다사랑해 기억도 생일 축하니다 참이슬 <웃음> 담금주 80%에 콜라 20% 고추 1% 101% 술이야 저기 도끼들아? 영도만 고추 <웃음> 먹어야지 안먹었잖아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야야 야야... 어 어어 어어 어 진짜 어 어어 진짜 무서워! 아니 저 어어 어어 어어 는거 아니야? 어 어어 어어 어게어 편할 것 같은데. 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영도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오! 오! 오! <웃음> 진짜 털하놨 진짜 털어다어 와우 <웃음> <오>! <웃음> <웃음> <웃음> 진짜 털어어 무조건 하 거야 바닥이 맺어 옆쪽 털어놨 옆쪽 져놨어 옆쪽 털어놨어 야 역도 역도 역도 그대로 포장 나떨 이거 끊어 너 아니 이게 맞아? 어아 내가 차라토한게 낫다 야김영수 대인배다 대인배 와멋아다 대인배다 인배 근데, 근데, 근데 한잔 남았어 어, 진짜 개 웃기다 이 새끼 진 유튜버 꼽았어 <근데> 진짜 <웃음> 대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맞나? 다레드야레드야레드레스드드는레드요드야레드야레이드이야이이야이드이드야하이드야아이드이드야 레이드야. 레이 사랑하는 언덕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찬스 찬 d u